음. 어.. B, A, E 오케이 어,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까? B, G, F랑? 어허 어. 음. 어. 아 사, 사실 걔보다 빠른 애가 있긴 한데 초특급 <웃음> 빠른 애가 하나 있어 B, E, D, E, -E, -E D, G 여기? 맞아 왜 걔가 더 빠를 거라 생각했어 그지? 음.. 응. 왜냐면은.. 음. 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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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 사람을 파악했어. <웃음> <웃음> 어. 음. 어, 일단은. B이나 음. <웃음> B가. 음. 음. 10이니까. 10대. 같이, 어. 지 음, 아. 음. 음. <웃음> 오케이, 퍼펙트. 아, 네. 좋아요. 어.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으면 여러 개원의 계산이 오지만, 닮음으로 이제 음. 도형에 좀 익숙해서 닮음으로 훅훅 쳐주면 한 줄, 두 줄로 끝나는. <웃음> 꿀티에서 두 달만에 일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